다이어트의 궁극적인 목표라 너무 고창한 거 아닐까요? 체중 감량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체중 감량이 맞습니다. 하지만 체성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체지방의 분해와 연소를 통한 체중 감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음식 섭취의 통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몸에 저장만 할줄 알았지, 저장된 체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사기전을 우리 몸이 익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다이어트가 됩니다. 음식 섭취 통제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배고픈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어가면서 배고픔이 사라지고 그만 먹어야겠다는 그 지점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밥공기에서 밥을 다 먹고 접시에 있는 음식이 거진다 없어져야 식사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 때까지 먹고 배가 든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끼니까지 이 정도만 먹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밥공기든 음식 접시든 음식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음식 섭취의 통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식, 습관으로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수백만년 진화하면서 유전자에 각인된 식욕본능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장의 용적을 줄여놔야 합니다. 물론 위장의 크기는 일정합니다만 음식 섭취량이 위장의 현재 용적보다 적게 들어온다면 위장은 주름을 접으면서 그 용적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용적이 작아진 위장에 한두 번 과식했다고 바로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접어진 주름이 펴지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소와 화 흡수될 수 있는 양을 넘어선 음식들의 섭취는 또 설사로 배설됩니다. 요요가 올수 있다는 라 우리 몸의 경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사가 여러 번 반복된다면 접혔던 주름이 펴지면서 위장의 용적은 다시 늘어나게 되면서 요요가 오게 됩니다. 약 40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현재 위장의 용적이나 그 이상의 음식을 섭취한다고 라 하게 되면 다시 리셋 초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면서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생리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완충해 주면서 위장의 용적을 줄여야 힘들지 않고 즐겁게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요요가 쉽게 오지 않게 만들 수 있는.